다음 주 금요일까지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는데 4,500 단어에서 5,000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지금 반 정도 했어요 그래도 꽤 속도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아카데믹 서포트 센터 라는 곳에 제 SE 이 첨삭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이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 과제를 해야겠다. 이제, 이제 과제 기간이 다가오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예약을 해놨어서 거의 한달 전에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었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제가 또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거의 하루 이틀은 밤을 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같은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계속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약간 집 집티거든요 따뜻해서 SA 첨삭을 받았고요. 에세이를 전체 다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고 제가 많이 하는 실수들 그런 거를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리바이징 할거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4시 미팅 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50분 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50분 꽉 채워서 첨삭을 받았고 어 첨삭할 때맨 처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하나하나 진짜 자세하게 다 찝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제가 왜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거 단어 말고 다른 걸 바꾸자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러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 하면은 어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단어가 더 맞는 것 같네. 이 단어 그대로, 그대로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그 첨삭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첨삭해 주시는 분이 제 입장에서 그 글을 봐 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밖에 잠깐 택배 찾으러 나갔다가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룬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스웨덴 취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대상으로 졸업생 선배들 중에서 스웨덴에 취업하신 분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서 그게 이제 또 코로나다 보니까 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좀서둘러서 들어왔습니다. Uh, my name is Elizabeth w i n d o f I'm originally from uh, Jamaica, I'm from New York City, uh, I graduated from a two-year master's in communication studies in 2017, uh, and I currently work as t 저는 이렇게 해리포터의 슬리데린 학생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